아개그리참부 잡... 아직 믿어봐 아직 안 끝났다니까 게임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게임이 끝날 때까지 저또시 장난 다시 해요 내가 시청자한테 먼저 했어요 아, 여러분 진짜 저못 믿으세요? 아. 일단 우선 제라우라는 동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요즘 연습하고 있는 포켓몬이 있어요 깨고락 지금 캐리를 계속하고 있어요 네. <웃음> 아니에요 <웃음> 아, 깨고락지는 지금 하고 기저갖고 아이템 뭐야 이거? 저 아이템 뭐예요 킬가루도? 제가 아이템도 개념하게 그런 거 꼈었겠습니까? 에이 절대 아니에요 에이 설마 내가 그 그러... 다나왜 들어갔지? 아니, 아니 이거 내가 아니 내가 안 눌렀어 이거. 제발, 아 진짜. 아, 아 이러지 말자 진짜. 룰카리온이나 도 살려줘요. 죽음 제발. 트롤하고 있어요. 미안해. 아 제가 돌 트롤은 아니에요. 실력까지. 겸비할순 없어요. 예. 저는 그냥 개기만이 될래요? 유튜브보다 토롱이처럼 돼야지 했는데, 안 되겠다. 아니, 왜 그럴 수도 있지? <웃음> 망했다. 아, 망했다. 이거 어떡해요? 이거 아니, 이거 나 혼자 못하지? 이거 어떡해? 이거 망했어. 이거 나 혼자 어떻게이걸 아니, 정글로 나오는데 이거 어떡해? 이거 못 내려가요. 내려갈 수도 없어. 심지어 나. 내려가지 못해. 어, 나이스. 역시 믿고 있었다고, 개구리. 유나이트는 뭐다? 썸머 게임이다! 어, 썬더 먹고 막판에 넣으면 된다! 아 이번주 왜 이렇게 억갈를 많이 당하지나? 내꺼야! <웃음> 아뭐요아뭐요아 이게 왜이러지 뭐 뭐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제발! 제발! 제발! 아니야 아니살수 있어! 살수 있다고! <웃음> 음... 진짜. 나이스! 둘! 커팅, 갈가부기 가자, 갈가부기 가자. 나이스, 둘 커팅, 둘, 셋 커팅, 나이스 이거지! 어, 아. 내가 한건 뭐지? 내가 한건 수였나? 내가 한건 수였던 건가? 어. 아니 이거를 내가 딱 써야 돼 이거 아까 실력 보여줬잖아요 <웃음> 아니 아니 나 방금 한거 보여줬는데 그게 내가 못했다고? 아니 잘했는데도 왜 뭐라 그래 <웃음> 아 죄송합니다 제문제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웃음> 내 문제야 <그냥> 내가 잘못했어 <웃음> 나이스 나이스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야 돼자 우구지 궁 빠지는 거 빼고 자 봅시다 봅시다 이거 거북왕궁안 빠졌지 않았나요? 안 빠졌죠? 나이 큰다 야, 큰났다 이거 큰났다 이거 잠깐만, 잠깐. 진짜 이거 큰었다 이거 아니, 이거 이러면 안 돼. 되... 아니, 진짜 이러면 안 된다고. 아니, 그냥 내가 뭐 잘한다고 거세버린는 상도 아니고. 음, 아, 그 지... 아, 나 질량 한 번. 자 포켓몬이 라이트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롱아 안녕하세요! <웃음> 반갑습니다! 아하하하하하하하 심지어 아, 아, 여러분들 일찍 들어와 서 계셨구나 아 너무나 감사드려요 아 시작했죠 그럼요 아,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 아 이상하다! 나 게임 한 적이 없는데 이게 왜 받아져있지? 누가 했나 보구나. 아 고양이가 했나 보다. 아, 자 전번에 참여해서 또 전번, 아 전번도 아, 전판이야. <웃음> 아 진짜 개구락지 한 번만 연습하고 보여드릴게. 한 번만 믿고, 나 진짜 한 번만 믿고. 지금 우리 팀을 괴롭히는 건가? 지금 우리 팀을 괴롭히는 건가? 어 지금, 어뭐 할까? 어디 갈까? 우리. 재밌더라고요. 가야 되겠다. 이거 가야겠다. 아왜왜왜왜왜다 왜, 털려. 왜? 어째서? 어째서 다 털려 갑자기? 나 진짜 치트브라 가죽은 거예요. 아니, 나 진짜 진짜로 진짜. 잠깐만. 아니, 아니 이거 어떻게 잡아 이거? 아, 미안해. 아니, 아니 아까 잘 됐잖아. 아니, 게임 이렇게 된다고? 아, 개그를 참부 아직 믿어 봐. 그러니까 게임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게임이 끝날 때까지 저또 시청자 다시 해요 내가 시청자도문제저어요 아, 여러분 진짜 저못 믿으세요? 아니 진짜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진짜 와 이게 뭐야 이거 그냥 그냥 이건 세상이나 못 가고 있는 거야, 이건. 아, 선생님들 진짜. 이건 아니죠. 아니, 아, 아니 초반에 바텀 뚫어드렸잖아요안 졌어. 안 졌어. 안 졌다고 포기 하지 마. 기했을 때가 진짜 끝난 거야. 나 궁기 없는데? 나 궁기 없는데? 아, 저리 좀 가. I c o 진짜야. 나 a y I 이 o u 어떻게 망했는데? 나 이거 진짜 이거 망했는데? 아 진짜 제발 이거 꼴 이거 꼴꼴쟁이 꼴쟁이? 그게 맞겠지? 꼴쟁이가 맞겠지? 그래 그래 좋아. 꼴쟁이 꼴쟁이 꼴쟁이. 자 꼴쟁이하고 바로 o u 달리는 거야. 그래 이게 맞아 이게 맞아자 간다 간다. 아이, 아이, 무슨, 안 돼, 안 돼, 아 a y I c o u 안돼 say, I could say, I could say, I c 아 u l d say, 뭐야 그만니야 이겼다 캐리 여러분 캐리 이건 누가 살는나요 개구락시요 여기 있잖아요 개구리인자 아 좋아 아니 제가 잘했지 이거 누가 잘해요 아니 아니 아니 방금 썬더먹은 거 아니 방금 썬더먹은 거 이거 저, 설마 저 이겼다 와 9점 차이로 이겼다 와 이건 솔직히 나 캐리한 거야 이거 진짜 아니 아니 아니 가디한 이름이 왜 이래 아, 카디안 이름이 왜 이래? <웃음> 아, 지금 상황이랑 너무 딱 맞는 거 같아. 아, 딜량. 아, 딜량 나 2위인데. 아, 이걸 어떻게 이겼냐? 아, 지금 상황이 너무 딱 맞는 닉네임인데. <웃음> 아, 됐어요.